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그리고 귀한 강의를 나눠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우리 통일코리아 성교대회 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어, 하나님이 아는 자 동예렘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받는 자이고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이고 또한 용서와 화해의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고 저의 삶을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짧은 소개를 거창하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대회의 주제에 맞게 화해. 구체적으로는 제가 요즘 어르신들과 동네 어르신들과 동네 골목 길을 청소하면서 같이 지내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화해의 비전을 받게 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는 2010년에 예수전도단 DTS 어, 열방 제주 열방대학교에서 어, DTS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는데요. 어 그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처음에 사랑받는 자라 사랑받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어 저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조부모님과 어, 또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세 명의 고모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DTS 이후에 시애틀, 미국 시애틀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굳이 왜 미국 시애틀까지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대체 언제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냈고, 그렇게 질문을, 기도를 하던 중에, 나중에, 음,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하셔서, 친구와 함께 일본을 투어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할머니 부부, 너 부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피폭을 이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육체가 아프시죠. 이 목사님이 미국인으로서 그 할머님께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짧은 스토리였습니다 제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가 시애틀에 왜 가야 되는지를 여쭈었을 때 저에게 용서라는 키워드를 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라는 단어들, 단어를 마음에 품고 저는 시애틀로 갔고 은혜로운 시간을 시애틀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을 이사야 43장을 하다가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할 거냐 라는 9절에 상반, 상반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다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 하나님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일이 뭡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묵상을 마쳤습니다 어, 제가 다짐하기를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 일이 뭔지를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마침 질문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여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좀더 구체화돼서 표현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은 대체 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북한을 대신해서 남한의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그 당시에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마치 엄청난 중요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이 한국전쟁이라는 이 이슈가 이렇게 연결이 될까 어, 놀랐지만 그 이후에 이 생각을 거듭할수록 제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음, 심지어는 제가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용서를 구하다가 내가 테러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까지 갔어요 어, 너무 나갔죠 어, 진심이었습니다 엄청 두려웠어요 제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제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혼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혹시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 원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원하시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잔머리를 조금 굴렸던 것 같습니다. 저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이게 2011년에 받은 비전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두려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두려웠어요. 딱한번 통일비전 캠프 때 마지막 날오대오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미국인으로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는 미국인 탈북민으로서 오대원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두려워서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작년 8월에 오대원 목사님이 한국 선교를 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행사를 미국 시애틀 먼로 베이스 YM 베이스에서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를 첫날 저녁 어, 강사님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티켓 보내주시니까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감사하게 갔습니다 가서 한 달간 백신도 맞으면서 잘 지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제가 탈북민이고 YM 훈련을 받았고 YM 베이스에서 원로 베이스에서 제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 비전 받은 스토리를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고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 갔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를 시애틀에 보내시는 가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내가 시애틀을 가야 될까 그런 질문을 품고 시애틀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나누는 준비를 하다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라는 오대온 목사님이 쓰신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 읽는 동안 읽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두려움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아 그래 내가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그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사랑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처럼 두려움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때 했던 첫 만남 때 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 다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어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지 고백할 때는 제 마음가운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녁에 오대원 목사님과 엘렌 사모님과 그리고 내 외빈 앞에서 제가 이 나눔을 했습니다. 60년 선교의 하나 열매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그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전쟁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용서, 용서 구하는 것은 2009년에, 2008년인가 2009년에 영국 웨일즈에 부한국팀이랑 같이 갔을 때 거기에서도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희가 일주일을 예배해드리고 일주일을 아우리치를 가는데 저희 팀 리더였던 이규대 선교사님이 인솔하에 저희가 지역의 로컬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 관리자 할아버님이 한국전쟁 참가자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선교사님이 너가 북에서 왔으니까 같이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시애틀에서 어, 한국전쟁에 서 용서구하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요. 하나님 대체 한국전쟁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대체 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교만함입니다. 음, 북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 본인들이 가졌다고 라 하는 정권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대한제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정통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군사력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력, 많은 물질적인 군사력과 중국에서 팔로군과 함께 싸웠던 조선족 군인들이 다시 북에 들어갔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라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상의 이상가족 그리고 전 국토를 황폐케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난 70년간 남쪽에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70년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게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오늘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저를 준비시키셨다고 켜시라 저는 믿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더 나누고 먼저 우리 남한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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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제가 사명을 이 비전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를 나눈 거고 저는 요즘 작년 8월에 시애틀에 가기 전에 이미 어머님들과 어르신들, 어머님들과 환경 돌봄 일을 하면서 같이 임대 아파트 빈집 청소를 하거나 또는 단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잡초들을 뽑은, 뽑으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아 어, 용서하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데 저는 어르신들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 제가 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특별히 왜 어르신들이냐. 어, 어르신들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시고 무엇보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과 사회에서 잉여 인간 취급받는 소외 당하고 있는 세대가 어르신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난 수십 년 세월의 그 아픔을 안고 한분한 한 분씩 세상을 하직하시는데 저는 그한분한분그한 영원 영혼 영원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어, 여쭈었을 때 귀한 조언을 해주신 고영원 선교사님과 성원경 사모님 계신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8월에 미국에 가면서 어, 어머님들과는 일을 못 하게 됐고 어, 돌아오면서 제가 어머님들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10월에는 같이 곤지암으로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저는 여든이 어, 넘으신 여든 내외한 분은 여든이 넘으셨고 한 분은 음, 아직 안 되셨는데 그 어르신 할아버지 어르신들과 같이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일인데요, 동네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청소하고 어, 그리고 그 낙엽들 가을이기 때문에 떨어진 낙엽들을 쓰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고 당연히 저는 아직 제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지내셨고 음 나중에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어르신 저희 함께 나들이 한번 가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 당일치기는 재미없고 1박 2일로 소주 한잔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설, 설에도 그렇고 어, 전화로만 지금 안부 인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어, 어떻게 하면 청소 이거 하는 것 외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공공근로를 올해도 하려고 이미 신청을 해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 청소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하다못해 뭐 어렵긴 하겠지만, 코딩을 조금 배워, 배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딩이라도 배워서 좀 돈도 벌고, 가정, 가장으로서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페이도 조금씩 주거든요. 아, 그거를 받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력도 조금씩 생기고, 갖고 싶은 것도 막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출근 시간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다른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용서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고 또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이와 같은, 저의 바람은 이와 같은 화해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화해로서 하나가 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인념 세대, 그리고 계층, 성별, 지역에 이르는 이러한 분열들을 교회가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남과 북의 화해를 교회가 주도하고 그렇게, 그렇게 남과 북의 화해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충돌합니까? 우리가 고수라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북한이랑 이슬람 친하잖아요. 이슬람을 넘어서, 형제와 형제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어,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라 저는 믿습니다. 음, 김혜곤 교수님의 강의 안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시원산의 토락교의 이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자기 자신을 축소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과 형식뿐인 회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돌이키는 참된 회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고 깊다라는 그, 것입니다 제가 한양선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질문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대체 저 같은 사람이 왜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대시면 읽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악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봤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혜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본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이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사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과 충성을 다해서 우리 사명을 충성하더라도 스크린 도어 작업하던 19살 청년이 죽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영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친구를 죽인 겁니다. 우리가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다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함정이에요, 함정. 김혜곤 교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제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조선 시대까지 갔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부터 약자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합니까? 동성애만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애만 반대해야죠. 근데 동성애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진리를 수호하는 수호자다라고 말합니다. 피 묻은 나의 11조를 냅니다. 피가 묻은 11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피가 묻은 11조입니다. 그거를 내고 봉사를 하러 다니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은 만족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나눠서 분립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분립하고 작은 교회 운동만 하면서 이 정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이 정의와 성경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사회의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아, 박수칠 만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박수칠 만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예레미야 7, 제가 말씀드린 성전설교 예레미야 7장, 10설에서, 10,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더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스스로를 받기 위해서는 못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명예와 그 권위와 지난 과거들과 살아왔던그삶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김혜건 교수님 같은 분이 아무리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를 해도 로마서의 하나님의 은혜만 믿는다잖아요 그것만 듣는다잖아요 안 듣는다잖아요 하물며 제가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국제성치 현실에서 우리의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보면 현실이 너무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암울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통일비전 캠프 처음 할때 보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지금 몇 명?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시나요? 정말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와 같다 오대원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우리 한반도 환상을 보시면서 북한은 마른 뼈와 같고 남한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 감처럼 보이지만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감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인 우리 한국 교회에 주목하고 있다고 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봐도, 봐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현실주의입니다 냉정한 현실주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제가 마른 뼈의 생기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한 민족에는 현재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힘이 없어요. 예전에 어디 고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산이 임사, 출산이 임박한 만삭이 된 임산부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애를 출산할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생기, 에스겔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너가 보기에 이 골짜기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스겔도 확신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원하라고 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뼈들이 일어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그 뼈들이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됐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저는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은 정말 부끄럽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한다는 라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은그 생기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마른 뼈들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